아 뭐야? 동영상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교환학생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에 왔는데 저희가 아까 쓸데없는 선물하기를 하기로 해가지고 전 지금 그걸 사러 왔어요. 그치 뭘 사야 될지 전혀 감이 안 나. 안 오는데 너뭐 사는지 알려달라고아 진짜 미치겠네. 야, 뭐 사지? 이런 리얼 포도 생리를 사면은 좀 쓸데 없지 않을까요? <웃음> 이런 것도 약간 <웃음> 진짜 아 미치겠네. 이 언데 이거 너 걸리면 어떻게? 이거 하고 다닐 수 있어? <웃음> 오케이 okay. 1943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 갑자기 얘도 유학생이라서 무슨 일본 학생증밖에 없고 저는 주민등록증을 미국에 놓고 와가지고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 둘다 안된다고 빡꾸도 쳐가지고 음, 바로 옆에 청춘사롱 왔어요 청춘사롱 나머지 분들 기다려봅시다 저희 오 컨셉이 뭐죠? 공주입니다 아 공주 아니고 화려였잖아 아, 화려입니다 <웃음> 화려 라고 해서 지금 화려 라고 해서 저 호피무늬 보이세요? 진짜 저 이런 옷 절대 안입는데? 근데 왜 있어 엄마거야둘다둘다 엄마꺼야 둘다엄마거야 음악 왜이래? 뭐 명성언니 왔는데 우리 못찾고 있어 다 봤는데 방금 올라온거 쉽지 않지. 근데 그걸 바, 박근혜 자서. <웃음> 뭐지? 그리운 박정희 막 이런 거. 다. 그래서 아 이거 하니하다가 진짜 급하게 그냥 귀여운 거 샀어. 쓸데 없지만.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웃음> 어아 어. 아, 이미 찍고 있었어 어? 아, 아, 야너나 온라인 나 어... 아, 찍었잖아 박정 이거 컷줘 소개해주세요 소개야돼네 소개해요 돼? 아, 시켰어요 아 시켰어요 <웃음> 아너 늦었잖아요 아, 일단 아, 약간 네. 저녁을 그래. 먹고 말해요맛없나저거 쉽지 않아 나갈거야 저녁 먹고 나갈거야 2차에서 교환 붙으셔. 아 교환청이잖아. 그래 그래. 2차에서. 아 <웃음> 진짜 자기석이 <자기소개> 알아보고. <웃음> 아 모르는 사이잖아. 아 모르는 사이잖아. 어. <웃음> <웃음> 아, 나도 이거에. <웃음> <너무 웃음> 나도 맞을 걸. 아 방금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와. 우리 비치다운 거 아니지. <웃음> 오무 이거. 이거야, 이가 이거야, 이거. 이거야, 합니다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리처럼이잖아우리처아 왜? 왜? 뭔가 왜? 아 1월 1일부터 마실 잖아 어. 그냥 안 마신 거야. 아, 너의 선택에 따라서. 어. 그리고 머리도 잘말렸는데색깔어 맞아. 머리색깔 진짜 되게 예뻐 이 왜? 아 진짜 지금 딱 겨울에 잘 어울리잖아. 무색한 거야? 보라색? 아, 사진은 볼수 있어. 약간, 그, 약간 뭐지? 아이돌들이 하는 맞아 색깔 맞아. 이 탑속을 볼게 없어. 친구 없어. 아, 언니야 그랬잖아. 찐라고 어, 진짜, <웃음> 진짜. 남자야. 기서 그냥 첫눈자기 찐따만 진짜. 어,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니가 <웃음> 귀여워 친구들도 근데 다 약간 얘 같은 성격인 거야 너도 진짜 어울려? 연락도 잘안 하고 진짜 뭐 어쩌다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아야 한다 <웃음> 나 사실 진짜로 그맞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아만다 그, 좋다 나도 그런 게 <웃음> 좋다고 그라마틱가한게 좋다고 난 잔잔한 게 좋아 아, 난 잔잔한 게 좋아 어 잔잔한 게야 잔잔한 연애를 한번 2년 동안 해봐 <웃음> <웃음> 진짜 그리고 나는 약간 친구들이 너무 많은 맛있... 그 뭐지 우리 대학에서 게 연애 얘기 많이 할거 아니야 여자애들 만나고 그런... 얘는 막 울고 어, 불고 남자친구 때문에 아얘 우리 나 너무 공감이 안 돼. <웃음> 남자친구가 <너무 대박. 웃음> 연락이 안 돼. 한번다 <웃음> 연락이 안 돼.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어안됐다 <웃음> 같지 않아? 근데 얘 진짜 얌전해졌어 진짜 우리 미국 갈 때보다는 아그가 그냥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 없어 할수 없어 진짜? <웃음> 불가감 유미야 너는 고등학교 때 연애했지? 솔직히 대지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웃음> 응, <저>. 너무 예뻐 진심 <웃음> 상상히탈퇴하라고 아까 아, 여기, 여기 와서 천두는돌아가너봐아 아. <웃음> 안 아, 했어. 영원아 더워. 안 아, 더워. 오 여기. 아, 진짜 멍하 야,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쏘아카 사람. 쏘라카 나, 나, 잘타나 진짜 잘 타. 오케이. 제 응. 어, 신기하다. 아이, 그랬어? 야, 내가 교환해 봐. 아이, 맛있다 말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설레 영 산다. 그래, 나 이거 이렇게 한거 어, 맞아? 맞아, 맞아. 나영원이야 어 잠깐만, 너너나구리 <놀란에 지 흘� Onion> 어. 아, 규리. 이 <놀랑귀랑, 저렇게 잘하는 중에서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명 이거. 이이이 아, okay. 그렇게 okay. g 이 e � Here you go. 촬영과를 어, <웃음> 잠깐 이거 촬면가는 <투명> 건가? <웃음> <웃음> 지금 기쁘다. 기뻐야 해. <웃음> 너무 화날 <환할> 수도 있어. <웃음> 만원그다 합친 거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웃음> 이거 진짜 거... 뭐.. 아, 진짜. 나 여기서 너무 쑥크 <웃음> 먹었어 올려놔. 어, 집에다가 올려놔 집에다가 장식품장식품거야장식 그 뭐야, 거야, 장식품. 어, 뭐야. <웃음> 나 너무 기대해 <웃음> 나 <근데> 좋아할 수 <웃음> 있어 나리도 기대할게 열어줘요 뭔지 <웃음> 모를 수 있어 잠시만. 아 진짜? 뭐지? 열어 열어 열어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이아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와 아파 아 아동 먹이야? <laughs> <yeah. laughs> 거의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야, 아, 한 번씩 쫙 흘고 가실게요. 치압, 치압, 치번치쫙 치압, 가실치요 치압, 치압, 지압 치압, 치압, 치압, 치압, 치압, 치압, 치압, 치압, 치압, 치 언 <목소리도> 첫수 아, 오피뉴 이어. 피뉴 이어. 어, 오셨네. 어... 너 어... <웃음> 맞아. 맞아. 어, 뭐가 무섭다. 원샷이야. 쳤잖아. 아니야. 나대지 마 진짜. 아, 나대지 마 진짜.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냄새가안 <웃음> <너무>. 돼. <웃음> 그냥 빨아무 어. <웃음> 먹어야 돼. 아, 내가 왔잖아. 자, 소주가나 수도 있어. 아이고, 아, 이거. 아, <웃음> 아니야. 일단 소주 먹어. 소주 일단 먹어. 일단 맞아. 먹어보고. 내가 상했는지 안 했는지 밖에. 별로야? <웃음> 저말 뭔지 모르겠어 그냥 어때? 탄산수 <웃음> 느낌인데? 아 그래? 오일! 이너 <웃음> <와, 와, 와. 웃음> <원싸네. 웃음> 원래 한 20분 찍잖아 이거 한 2분 나올 거야? 아니야. 선물 와, 선물, 와. 여기 <웃음> 여기 여기만 한 5분. 규리는 먼저 가고 저희 끼리 지금. <웃음> <한 거>. <웃음> <웃음> 언니 언니 중간에 한점 있지 않았어요? 어, 아, 없어저 없어. 지금 와이파이 치킨, 와스, 프로 치킨다, 치킨. 나는 안정했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저희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 이제 어디 가죠? 명성스티저 <웃음> 저. 억 팬이잖아요. 아, 네, 맞죠? <웃음> 집으로 가요. 다 집으로 가세요? 나중에 제꿈은요 네. 뭐, 그 유튜브 매정 네. 그 매니저가 네. 되고 싶다. <웃음> 아, <웃음> 매니저가 되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줄수 있어요. <웃음> 매니저, 뭐 매니지 할건 없는데 영상을 스수다 찍어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전문적인 지식에 <웃음> 네. 구에 네. 되도록. 알겠습니다 엄마 편집 할까? <웃음> 아 편집자 하네 제발 해주세요 저, 집, 저 편집하기 너무 싫어요 아, 영어 자막도 달아야돼아 맞아 영어 영호, 자막도 다뤄야 돼 일단 여기 에아 오케이 오케이 잘가 안녕 안녕 바이 <웃음> 야 나는 역으로 가야 돼 너도 지하철 타고 하는 거 아니야? 지하철 끊겼다는데? 응? 언니! 지하철 끊겼지? 안끊겼어안겼어 일단 가 보자 이렇게. 끝것도 안 돼. 새로 거 아니겠지? 봤어? 근데 조용해. 불안하게. <웃음> <고단하게. 웃음> 사람 맞아는데어 진짜. 잘 가. <웃음> 단독자. 빠 잘가 집에 들어오세키 저는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뿌링클이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시킬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시킬까요 말까요? 어차피 지금 시켜도 한한시간이면올것 같은데 시킬까요? 집에 좀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눈